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전자 영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 이제 텔레포트를 좀 많이 쓰거든요. 저, 원래 저번에 같이 영상을 붙였어야 했는데, 텔레포트 운전자로 운든, 근데, 약간 시간이 안 나가지고, 편집할 시간이 안 나가지고, 그냥, 그냥 전편은 그냥 전편대로 보고, 이번 판부터 하는 걸로. 근데 항상 말하지만 까빡이가 있으면 빨간극으로 해서 때려도 되는데 본체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파란극 해가지고 잡아주고요 어 파란극도 묻혀놓고 전쟁을 찾고요 그리고 스턴 시키고 한대 더. 굿. 자 쭉쭉 따라가고 어, 로봇을 꺼냈네요 로봇을 꺼냈으면 이거는 빨간국으로 야무지게 명장, 아이, 해도 되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제 텔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어 가능한거지 그리고 본체 따라간척 하다가 다시 개공이한테 어 묻혀서 때리기 그러니까 지금 또풀존재기 때문에 굳이 무리 안해도 됩니다 다시 그냥 개공이 잡으러 가면 돼 본질 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뭘 선택해도 이득이야 나는 이런 점이 굉장히 우웅이 잡기 편하지 않은가 첫억울로할 때는 아, 물론 이건 약간 특이 케이스라서 도움이 안될수 있긴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뭐 무조건 파란격으로 해가지고 빨리 잡는 게 이득이다 라는 것보다 좀 유동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자, 어이고 오늘 잘 끊었죠 상다 그리고 돌진을 쓰는데 약간 좀 기다렸다가 써요 왜냐면은 돌진으로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끝나는 타이밍이 와서 어, 아무튼 게뭐 <웃음> 어, 잡서주고요 미리 텔레포트 타면은 공 맞아가지고 스턴 걸립니다 물론 이제 약간 이것도 아다리가 어느 정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이 많이 없.. 얼마야? 어 공이 없죠 공이 없는 거를 대충 공거리를 아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고 하는 명붙여 놓고 빡발까지 받쳐와서 이거는 그냥 탐선 때리는 게안나 일단 최대한 늦게 구출을 하게 만들어서 대공인거 확실하게 날아갈 끔 유도해주고요 어 나이스! 공포격 <웃음> 뭐야? 어잘 잡.. 잡았고요 이거 완전 초스겜으로 끝나겠는데? 자, 묶어주고 따라갑시다 어제 환자가 계속 기회를 돌리고 있는걸 알았기 때문에 어서 마블을 시켜주면 되겠죠 대충 집중으로 반대편까지 가보고 근데 아무도 없네요 근데 여기서 이명이 들렸기 때문에 환자가 달리고 있는걸 알수 있죠 대충 앞으로 예측 예측해서 집중 동산 차단같은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 맞춘다기보다 방금같은거는 동산을 좁히는 용도죠 확성성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놓고 해도 되네요 치즈 자 이번판은 붉은성당 붉은성당이구요 네, 아까랑 마찬가지로 인격은 9시, 6시, 그리고 어, 이거 잡아. <웃음> 와, 이거 잘 숨었다. 그래서 일단 안 보이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앙금 가리면서 가지고요. 사전형근데 탐사원님이 미리 빠졌죠. 어, 탐사원님이 잘 빠졌고, 원래 이제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냥 햇 돌린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당하는 거야. 자기가 오그로가 아닐거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에게 아주 운전자가 강하거든요 음. 자, 탄자 부수면서 천천에 따라갑니다 아까도 말했듯.. 아.. 야, 계속 말하지만 어, 텔레포트기 때문에 누굴 따라가도 상관이 없어 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술 먹으면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한다 그런, 그런 말이 있듯이.. 자, 술 먹은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해기 돌리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아으로도 바... <웃음> 어... 아 이거 입버릇인가 이거? 어... 골상 잡아주고 자 파방극까지 연계해주고 어... 바... 안 바꿔주면 죽기 때문에 고개사가 바꿔주고 삼성님도 바꿔주대요 오늘 퉁수 조심해주고 <웃음> 천천히 부숴줍니다 어 판자 파괴 안 들고 옵니다 방금 페이크 무 움직이는데 무슨 거야? 이거는 어차피 애들이 치료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이것도 가지고 왔거든요. 뭐냐, 그 피로 느리게 하는 붕괴, 붕괴도 가져왔기 때문에 애들이 치료하는데 약간의 실반을 선물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맞춰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나다 시간이 되는 거라. 탐사원하고 용병까지 빨간국으로 같이 맞춰주면 전부 다 부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부다 치료해야하는 미친 상황이 되... 어.. 나온다 해적를못 돌리는 상황이 나온다 이거 연기됐으면 좀 좋았을건데 까비 아아아 아아 아, 아, 아, 아, 피했는데 뒤에 벽있어 아 재기랄 그래서 못피한 어이 저돌 뭐야? 벽돌 자대답을 예측해주고 한대 그러면은 용병과 탐사원이 반피가 되는데 그 사이에 고개사가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빠르네요 환자 미리 부숴놓고 환자 부수는 속도가 느리기때문에 이런 환자같은거는 좀 미리미리 부숴놓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치료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디서 리는지는잘 몰라가지고 좀 약간 애매했는데 음, 바로 발견했고요용명 바로 타격! <웃음> 빨리 타격하면 좋아요 결국엔 이것도 다 시간이라 약간 고민하는 모습이었고요좀 가까웠기 때문에 애들 세명... 어... 지금 고개사는 그걸 벗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골상만 깔끔하게 불라뜨려주고 약간 아낍시다 집중은 괜히 또 집중 같은 거 썼다가 나중에 말릴 수 있기 때문에 안중적으로 할게요 물론 해독기가 다섯 개라좀 과감하게 나가도 되는데 자, 묘지기.. 아 묘지 쪽에 해독기가 떨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마중을 나가네요 일단 중앙쪽 체크해주고, 앞에서 용병 오는거 보고요 용병이가 구출 오는거라고 생각하게 되겠어 하지만 어 뭐야 저기저기 <웃음> 저기 탐사원님이 구출 안오네 어쨌든 와가지고 텔레포트가 이래서 좋은거야 뭔가 뭔가 좋은거같지 원래랑 구출 당하는건데, 아 이게 사기잖아 사기 어 끝까지 기다렸다가 하면은 각이 나옵니다. 페이크를 굳이 안당하더라도 앗 당하지 않으로서 결국에는 이득을 가져가는거죠 물론 못맞추긴 했어도 그래도 맞췄을때.. 못맞.. 아 그니까 그냥 갔을때는 아마 상태를 넘어가지고 시간이 더걸렸을거예요 하지만 기다렸기 때문에 평지로 유혹 유인하게 되.. 어.. 유인하게 되었으니까 결국에는 어.. 이긴거죠 예 ㅎ 예. ㅎ <웃음> 신승리자 탄자 푸수고 어? 근데 구출 당했데요? 일론 제기랄 그럼 탐선 잡아야지. 이놈의 자식, 어? 이놈의 자식. 오, 이놈의 자식. 오오오오. <웃음> 아니, 개 아파. 아니, 아프잖아요. 자, 하지만 저에게는 본당에 어, 무수하게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자, 고기사까지한대 타격해주고. 아무래도 이거는, 어, 고개사랑 용병이랑 싫어하는 거라, 어, 음. 잡기 전까지 아마 해독기를 절대 안 자를 거예요. 왜냐면은, 둘다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잡네요, 용부이가 아, 바꿀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했는데, 고기사는 왜 잡아? 응? 뭐야. 아, 어쨌든. 일단, 빨리 파란, 거 맞춰가지고, 마무리 시켜줘요. 이러면은, 약간의 데미지가 들어오죠. 아, 아, 씹을려 했구나. 음, 아, 근데 씹는 게 약간 타이밍이 좀 어렵습니다. 이코로 네. 해도 어렵고. 네, 직접, 군둔자가 때리는 모션이 보이면은, 피하기는 쉬운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시, 그, 플라일로 씹기는좀 어렵거든요. 일단 용병이가, 아, 그, 있기 때문에 한대 때려놓고, 텔레포트 해줍니다. 약간 기다렸다가 텔레포트. 최대한, 어, 아끼는 거죠. 왜냐면 용, 아래가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결을 끊어서 고개사서그을못 바꾸게끔 만든 다음에 파란극 묻혀서 마무리시켜줘요 무실 짧은 극으로 마무리합시다 파란극 묻었으니까 음. 자 부수고 에헤이 이 사람아 이 사람아 자 마지막 고개사까지 왔느냐? 안왔네요 그럼 묶고, 최대한 멀리 끌고 갑시다 그러면 은 이명이 들릴때쯤 내려가지고 다시 사냥하면 되니까 어, 왔다 왔습니까? 파란극으로? 자, 중앙속에서 오는거 체크해보고 어, 근데 아, 이미 죽었구나 어, 아, 치즈 자, 이번 판은 달빛강공원이고요 가봅시다 자서덕으로는 도둑 예도둑이고요 네, 조합이 참 신기하죠 일단은 파란극 맞춰놓고 약간 이런 파란극 맞추는거는 약간의 어운빨과 계산이 약간의 계산이 들어있죠 약간의 계산과 운빨아 우리 이쪽을 돌면은 손천등에 당하기 때문에 반대로 돌아요 이거 좀 에바인 것같아 어. <웃음> 네. 맞춰놓고 아 이거 안맞네요 까비 약간 좀 빨랐다 어, 반대로 돌면 은 이게 위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도둑 쭉쭉 따라갑니다 아, 아니 이거 도둑.. <웃음> 도둑님좀애만거 같은데 이거 어, 한대 맞춰놓고 타격하고 나서 뒤돌아봐요 왜냐면은 어 스턴시키기 때문에 한대 맞고 스턴까지 당하면은 더 시간이 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좀 조금만 따라가다가 텔레포터해서 빠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오른쪽에 해독기 돌리는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집중을 이용해가지고 방심하는 환자를 노려줍니다 맵은 똑같은 말 하는 것도 그런데 방심하면은 운둔자 바로 옆에 있는데 방심을 한다? 그냥 해독기 돌린다? 진짜 죽는 거야 진짜로 안 죽음이야 대회 연습할 때도 항상 이런 거 주의하라고 회원분들한테 그랬거든 환자가 발고리를 썼지만 거리가 멀리 벌어지진 않았구요 그래서 빨간국으로나무리를 지켜줍니다 어? 아 굿굿 용병하고 운동강대가 따로 그걸 안먹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개 해독기는좀달라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고 운영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도둑은 치료를 받았구요 보니까 용병한테 치료받았네 자 용병이가 어디서 올까요 용병이가 중앙 다리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큰집쪽에서 오는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을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어디까지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일단 좀 빠졌는데 용병이가 보였으니까 빨간극이나 뭐 이용해가지고 평타아 약간 느렸고 이건 용병님이 네, 잘했구요 용병 한 대라도 때리자 롱! 으 심류전 나이스! 오케이 약간 이런 심류전으로 불존제 채워주면은 그 다음에 상향, 상향이 굉장히 수월해지기 때문에 아! 아니 이고아이 사람이 미쳤나? 오쭉빠졌고요 어, 환자가 저기 안쪽까지 빠졌으니까 일단 극이라도 한대 맞춰놓고 여기 천장이 은근히 핫스바이라 저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천장 위쪽이 분문이잘 맞는 구간이거든요 염돈자 달빛강을 하려면 무조건 알아야 하는 구간입니다 어, 저기 모르면은 달빛강 못해 아, 물론 할수도 있는데 어려워 자, 한대 뚫어놓고 꿋꿋하게 환자도 계속 따라갑니다 파랑 그 아, 오케이 그리고 한대 더 집중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약간 기다렸다가 이거 실수하셨으니까 자, 마무리까지 공포는 아니고요 우광이가... 어, 뭐야, 뭐야, 뭐 아, 니언니 이런... 아, 저거 병 넘어도 스턴 되는군요 <웃음> 일단 괜씸하기 때문에 한대더 때려줍니다 왜냐면은 어, 해독 속도도 느리고 붕괴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데미지까지 때릴 수 있으면은 금상산하죠 구출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자식이 중앙쪽에 묶어주고요 샤머니가 없기 때문에 중앙쪽에 묶어도 괜찮습니다 샤머니 때문에 여기 앉는거지 샤머니 가 없으면 여기 좋아요 주변에 다 평지랑 그리고 도둑이가 구출 올걸 알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일단 우강부터 제거해주고요 용병은 이미 누웠고 도둑은 구출이 됐기 때문에 과감한 사전을 할수 있는 거고요 자 백스텝 한데 골라치기 하면 좋은데 아 나이스 도둑님이 6시가 있네요 이것도 약간 의외다 그러면 은 우리 환자님을 이용해가지고 6시를 끝까지 뽑아먹으면 되서 야호호호 <웃음> 야호호! 아! 아! 나 용병님! 빨리 바꾸던가! 이 친구 눈치가 빠르네. 아묵어요야 메트로 지켜놓고 어! 뭐가 오는데? 어어? 어? 뭐가 오는데? 어, 뭐안 되죠. 안 돼. 되... 어, 어, 어. <웃음> 미친. 어어! 이 어, 미친. 진심. 커버에 뭐 있나 봐. 아 골쌤을 쓰던가 그러면은 골상패안 했는데. 상도 밴 안해놓고 쿠바하라고 하면 어 그냥 맞는거야 그냥 안그래요? 도둑님? 네? 한대 맞아야지 그냥 이건 따라갈까? 아 일단은 해독경제는게 좋겠죠 일단 여기... 여기... 아 어, 어, 오케이 용병부터 용병이그 개피기 때문에 한자포스는줄알았간나용병를해독기상태 보고 자 스턴 못지나가게 스턴 시켜놓고 한번더 스턴해서 마무리 뭔가 빨간 거한번더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 자, 연결을 푼 이유는 우강이가 한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도둑이랑 같이.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해독기가 좀 빠르긴 하지만, 여기 앞에 있는 해독기가 거의 다 돌아간 해독, 라스트 해독기라, 여기를 그냥 끊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강 위치를 과감하게 나가서, 찾아줍니다. 이런건 미리 찾는게 진짜 좋거든요. 괜히 또 끝까지 기다리면은 이병 어딘지 모르고 끝까지 기다리면은 아득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3인나드로 나갈 수가 있어요. 아득 켜지고 나서 구출해가지고 뭐 어떻게든 무슨 가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찾는게 좋죠. 도둑이 구하려고 하는 줄 알았으나 계속 흰톡끼 돌리고 있었죠. 이거는 쭉쭉 따라가고요 앞으로 가는 거 예측해서 타는거 맞춰놓고 연계 아 이거는 뭐 똥이네 똥 <웃음> 그리고 앞쪽으로 가는데 뭔가 오는 느낌이 안 나니까 반대로 오겠죠 반대로 오는 것도 예측해가지고 스턴 마무리 지켜줍니다 깔끔하게 올킬 로 마무리가 됩니다